콜댄스에서 배운 동작 중에 하나가 피오스케이트 동작하고 너무 비슷해서 레이백이라고 있거든요 구피가 레귤러 방향의 반대편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피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레이백을 돌았는데 한번 진짜 오른쪽으로 레이백 돌어서 완벽하게 피규어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가자 허리를 뒤로 꺾는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허리 하이퍼 익스텐션 동작만 좀 풀고 다리는 하다가 중간중간에 찢으면서 푼 후에 좀 하려고 해요 오늘 해보고 싶은 동작은 이거! 헤어컷입니다 일단 배운걸 복습을 하고 연습을 해봤어요 코어가 좋고 워낙에 운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금방 배우긴 하더라고요 레이벡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를 드는데 애폴댄스는 왼쪽을 들어요 이걸 하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쉽진 않더라고요좀도 아프고 왼쪽으로는 된단 말이죠 회전이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하려니까 뭔가 반대로 걸려서 그러는지 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규어랑 완벽히 똑같은 동작은 어렵다 잘안 돼서 좀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결국 남은 거는 멍밖에 없는 연습이었습니다